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31회 대분류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이번주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오늘은 대분류 로또용지 분석 어, 목요일날은 내수중 또는 세수중 1에서 2수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31의 대분류입니다. 어, 역시 세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지난 2차에 3그룹이 전멸을 했죠. 어, 물론 어, 2연멸 또 1년에 한두 번은 3연멸도 가끔 1년에 한,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1연멸이면 이렇게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의 차에는 대부분 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이 차에 여기가 좋은 수가 있는지 3 그룹은 살펴봐야 되겠어요. 물론 1, 2 그룹은 무조건 필출이죠. 거의 뭐 이거는 오류가 없죠. 지금까지 지켜봐서 잘 아실 겁니다. 1 그룹은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요, 은 2월 수와 이웃으로 나눕니다. 어, 이 그룹은, 어, 다시 세개 그룹으로 나누면요. 어, 삼중복, 이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삼중복은 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선 작은 쪽서부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중복 어, 44를 먼저 살펴보시고, 어, 아니면 이중복, 다시 기타, 이런 순서로 살펴보시면 편하겠죠? 어, 다음은, 3그룹은 다시 3개 그룹으로 나누면요. 3중복, 2중복, 어, 기타 이렇습니다. 어, 여기는 어, 기타가 오히려 개수가 작으니까 기타 먼저 살펴보시고 2중복, 3중복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어, 이 대분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어, 이거는 어, 여기에서 수를 고르는 의미보다는 어, 토요일날 마지막 마킹, 마킹을 하실 때에 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어, 마킹하시는 게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최종 검증자리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2중복과 3중복은 개수가 이렇게 작은 데가 있으니까 이 작은 데는 아, 의외로 이게 여기서 고정 속으로 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참고하시고요. 각자들 이제 이 대분류는 어, 활용, 가치가, 활용할 방법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어, 이제 계속 올려왔으니까 이제 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어, 로또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어, 이렇습니다. 어, 여기 19, 26, 30, 3, 40, 20, 22, 28, 34 이거 하고요 여기 36, 43, 44 아, 이거가 현재 3연멸 중이에요 아, 1회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아, 타이기역이죠 아, 이번 차에 여기에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은 로또 아, 용지분석두 번째입니다 아홉 칸 분석이죠? 여기는요. 어, 두개 그룹을 가져 나왔는데요. 이렇습니다. 아, 여기 29, 30, 31, 36, 37, 38, 43, 44, 45. 이 아홉 수 하고요. 또 하나는 어, 이렇습니다. 19, 20, 21, 26, 27, 28, 33, 34, 35. 어, 이 별난 카페 자료상, 아 어, 여기가 필출로 보여요. 어, 이번 회차에, 어, 두개 그룹이 모두 다 출해서, 어, 시청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바람입니다. 음, 지난 회차에는 수가 29 앞으로 쏠리는 바람에, 어, 여기 게한 구간이 안 나왔었죠. 이번 회차에는 두 구간이 다 나올 가능성이, 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한번잘 살펴보세요.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자료상으로요. 아직 별난 카페도 이제 지금 자료 수집만 했지 아직 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어, 보이는 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직 개인적인 판단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로또용지분석 세 번째입니다. 정 그룹인데요. 어, 여기는 이렇습니다. 어, 여기가 현재 유연멸 중인데요. 어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에 여기가 출할 거라고 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 지난 이 차에는 여기 17일까지 들어 있었죠. 그래서 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1 7이 지난 해차에 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1 7 하나 빠지고 어, 남은 6위입니다. 6위인데 아직 이번 해차에도 또 출할 어, 이 힘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복기상으로 그렇죠. 어, 1래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현재 6연멸 어, 신기록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해차에도 어, 여기에서 또 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네번째입니다. 여기는 각 배수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한 값들이죠. 값들이 지난 해차에두 그룹을 올려드렸는데 두 그룹이 다 출을 해서 이번 에차에는 이제 새로운 그룹을 가지고 나왔어요.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그룹 맨 왼쪽 거가 그렇습니다. 요 가운데 거는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그룹 어, 맨 오른쪽 거는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그룹입니다. 이것들이 다 각각 어, 3연멸 중이에요. 이 3개 그룹을 다 합치면 1에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회차에 출할 가능성이 높죠. 타이 기록이에요. 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세 그룹 중에서 한 그룹은 출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 물론 세 그룹이 다 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저에두 그룹 올려드렸는데 두 그룹이 다 출했죠. 네 개가, 네 개수가 나왔, 아, 세 개수가 나왔나요? 세 수가 출했죠. 어, 이번해 차이는 어, 또, 어, 이 각각, 어, 출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잘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어, 이 별난카페 자료상으로도, 어, 여기에 유력한 수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세요. 아, 아직은 뭐저 별난 카페가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별난 카페 자료상으로 볼때 유력한 그룹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다음은 로또 용지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불주변수인데요. 이거는 매주 올려드리고 있죠? 어, 이거는 불주변수는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아서 어, 매주 올려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 이번에 차는 근데 좀 아쉽게도 이 불주변수가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좀 어, 사용하기가 어,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 같은 어, 여기가 이번에 차에 어, 좋은 수가 있는지 살펴는 보시는데 여기에서 고정수골라내기는 개수가 많아서 어, 그렇게 편해 보이지는 않죠. 어 여기 한 구간이 다들어있 통째로 들어가 있네요. 여기 4구간이 통째로 들어있죠. 어 여하튼 불지 변수는 필터 범위가 1에서 4입니다. 어, 가끔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어, 다섯 수가 나오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어요. 어또 이번에 제가 또그럴려는는 모르니까 여하튼 어, 일반적으로 필터 범위는 1에서 4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로 로또 용지 분석은 모두 마치고요. 어 필출 3수 크롭 어, 여기 자료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어, 화면 아래에 어, 필출 3수 크롭 바로 가기 어,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음, 필출 3수 크롭은 어그 세수 이게 대수가 많으면 어 뭐냐면 고정수 찾기가 아주 힘들죠. 어, 두 개에서 한개 골라내는 것도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어, 그런데 어, 세 개가 넘어가면 어, 사실상 어, 골라내기가 힘듭니다. 어, 그필출삼스클럽에 함께 찾아봅시다 하고 제가 어, 그자료를 올리면서 어, 제이수한 개씩을 던져놓고 가세요. 이렇게 어, 하는데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필출삼스클럽 회원님들은 같이 보고 계시죠? 어그 재회수라고 회원님들이 올리는 것이 그게 그번번이 어, 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해 저에도 보너스 부가 나왔어요 어, 그래서 어, 사실상 그래서 로또가 당첨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재회수라고 어, 보이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당번으로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힘든 거죠 어? 그러니까 전국에서 어, 뭐 매차 음, 수동 몇명안 되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 로또가 바로 그러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올 것 같은 수가 안 나오고, 안 나올 것 같은 수가 번번이 잘 나오죠. 어, 물론 그 필출삼수그룹에, 어, 그 제의수 하나씩 놓고 가세요 하는 것은, 어, 틀린다고 해서 제가, 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또, 나, 언짢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어, 실험이에요, 실험. 뭐냐면, 어, 바로 이렇게, 여럿이 참여했을 때, 이러한 수들이 주로 어떠한 수들이 주로 출하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또그 함께 참여함으로써 어 카페 분위기를 어그어 뭐냐면 좀 활기차게 해주는 그러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틀리는 거야 뭐 그건 로또이니까 로또니까. 아,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로또가 그렇게 쉬우면 뭐 너도나도 당첨되면 당첨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당첨금액이 큰큰 이유가 바로 음, 그런 거니까 틀린다고, 부, 틀릴 거라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 부담 없이 아, 각자 아, 가지고 계시는 아,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시는 제휴수 하나씩만 거기다 남겨놓고 가시면 아, 되겠습니다. 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드게요 자 여기까지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